민족의 남북분단과 분단고착화, 권력의 사유화와 세습화, 경제적 불평등, 기회적 불공정, 사법적 불의함으로 한민족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죠. <목소리>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우리 한민족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자주적인 나라를 되찾고 배고픔 해결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우리 민족의 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남과 북 각자는 자신들의 지혜에 따라서 애국과 바벨론을 선택했고 따라가기로 결정했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떤가요? 민족의 남북 분단과 분단 고착화 그리고 권력의 사유화와 세습화 경제적 불평등, 기회적 불공정, 사법적 불의함으로 한민족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한 바탕 위에서 만들어진 양적 팽창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국교회는 아, 우리는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었다라고 자부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한국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자부하는 그것은 향기를 내는 것보다는 악취를 내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개독과 목사로 조롱받고 있는 것이고 겉으로 보이게는 양쪽으로 많아 보이고 또한 먹음직해 보일 수는 있으나 그 속은 썩었다라는 것을 한국 교회는 모르거나 또는 외면하거나 부인하는 데더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잘 산다? 그렇다면 아프리카와 북한에도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데 그 나라들은 왜잘 살지 못하는 거예 예레미야 2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시월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에 있으면 어찌미고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루를 찾아가면 어찌이냐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내가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여호와를 경회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지금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보면 잘알수 있는데요. 두 나라는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남쪽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경제력과 민주주의로 그리고 북쪽은 조중혈맹에 기반한 핵과 자신들만의 사회주의라는 슬로건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두 나라의 죄악이 무엇일까요? 허리가 잘린 민족의 비운, 그 민족의 고통과 이웃의 아픔을 둔감한 우리의 일상이 악이고 하나님께는 죄로 보인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죄가 있었을까요? 어,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서 모세가 전해준 법곧 희년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동족인 히브리 노예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비탄감을 해주지 않을 뿐더러 원래 제주인에게 돌아가야 할 토지를 기업을 되돌려주지 않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범한 죄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인간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희년의 가치를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50년이 되면 실행해야 된다라는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그 영광을 가로막은 죄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지고 비춰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남유다 백성들은 가로막았죠. 그랬기 때문에 신명기 29장 28절에서 예언한 바에 따라서 자기의 죄, 자신들의 죄에 따라서 바벨론 포로라는 징계를 받게 되죠.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기초를 자신들이 닦았다고 라 자부하죠. 나아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장과 동일시하기도 하고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5천년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광활한 대륙에서 한반도로 좁혀졌죠. 한반도에서 남과 북으로 나눠졌고 그 분단은 고착화되어 가고 있죠. 남쪽만 살펴보면 지역과 세대와 계층과 종교와 이념과 성별에 따라서 분열되어 있죠. 거기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죄들의 모습도 같이 이러한 국내적인 환경 이 민족적인 환경과는 별개로 국제적으로는 G2의 갈등이 갈수록 더욱 심해질 겁니다. 동아시아에서는 민족주의, 애국심을 더욱 강조하게 되겠죠. 남과 북은 자체적인 중심, 그 코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애국을 찾을 것이고 바벨론을 찾겠죠. 앞으로도 계속 찾을 것입니다. 그만큼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한민족은 고통과 방황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웃음>